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글링공원에 찾아와봤는데요 밤공기를 맡으며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산책코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있어요.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벤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짜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배드민턴을 칠수 있는 공간과 농구를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강서 크리에이터 분께서 소개해 주셨던 강서구 스마트 쉼터도방화그린 공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아주 아주 따뜻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서 구민들을 위한 공간 방화글린공원 모두모두 놀러오세요